자 오늘은 시골집에서 곰장어를 지푸라기, 지푸레 한번 구워볼 건데요. 2kg을 주문했습니다. 네이버, 네이버 쇼핑 은하수산에서 이거 손질 1kg 하고 그냥 살아있는 채 산소포장해 갖고 온거 1kg. 지푸레 한번 구워볼 건데요. 여기다가 양념, 양념 4천원 이렇게 가지고 2kg 양념장 그리고 배송비까지 해서 89,300원. 요거는 좀 서비스로 준거같네요저 생각은 예.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자 보시는 이정도 양이 어, 8그 탄소 포장 해가지고는 1kg 분량입니다 아이야. 아 고기는 저야지딱 하나 사주 이야. 으이야. 좀 많이 타가지고 자, 배 보면은, 요게 쓸게요, 요게. 요게 굉장히 쓴맛이 납니다. 요거만 딱 대주면은, 잘 익으면은 뭐, 다 먹어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자, 지금 이제, 아, 좀있 해가 질것 같아가지고, 옆에서, 아, 와이프가 지금 껍질 벗겨지고 있어요. <웃음> 쓸개만 딱띄어가지고 먹으면 되니까, 딱, 배 갈라가지고, 먹기 전에, 양 따진 거는 쓸개만 딱 제가 제거해가지고, 예. 야. <웃음> 와, 진짜 맛있다. 와, 요거, 기장 가면은, 껍질째 가지고 좀딱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. 어, 어 살짝, 괜찮은 요런 껍질 한번. 음, 껍질 진짜 맛있거든요. 안탄 껍질 같은 거좀 먹어보자. 껍질째 해가지고 숯불에 구우면 껍질째 딱 하면 진짜 기가 막힌데. 음. 아 네, 됐습니다. <웃음> 음, 아우, 바다. 음, 이쪽에 울지가 좀 기가 막힙니다. 음. 잠깐만. 왜 쓸게 안된거네나 지금 이것도 물어보려고. 응. 어디 쓸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? 몸에. 그냥, 그냥 먹을게. <웃음> 아니야, 쓸게 먹어 거지. 응? 요 밑에 있을 텐데. 응. 떼, 떼줘. 나 쓸게 삼킨 거 같은데? 에 <웃음> 어, 근데 괜찮은데? 슬개를 술개를 술게 좀 사서 떼고 먹으라는데. 음 괜찮은데 술개까지 먹어도? 이게 음 나중에 문제지. 응. 갈락탕에다 밥 먹을래. 일단 일단 촬영 좀 합시다. <웃음> 그럽시다 아, 하여튼 뭘래삼겹살도좀 뭐 <생강> 먹고. 음. 아 먹을 수 있어 자아 싸웁시다 아 생강 살짝 넣어서 아 꼼장은 그냥 이거 아무 양념 없이 먹어도 괜찮네 아. 자 잘. 가서 야, 이거 울 울떼. 때. 울때 기가 막히거든요. 어? 울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응, 네, 우리 각시가 쓸게까지 때리려고. 아, 여보 고생했어. 내가 고기 좀더 맛있게 구워줄게요. 오만원. 오만 <웃음> 사사. 음. <웃음> 비주얼은 좀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죠? 맛은 최고입니다, 근데, 진짜. 짙불 또는 이 숯불에다가 이렇게 좀 구우실 거 아니면 손질된 거를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. 손질된 거 확실히 좀 많이 편리하겠네요. 네. 음. 嗯嚆<音><音><音><音> 아유, 고추 매운맛이 맛있다. 음 mm. 음. 아지불곰장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 봤습니다 아 혹시 캠핑 가시거나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혹시 바비큐 같은 거딱 해드시면 은 진짜 괜찮을 것 같고 집에서 간단히 후라이판으로도 이렇게 좀 볶아서 이렇게 쉽게 조리가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한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아 마누라 고기 꽂아야겠네 자 우리 마누라 먹을 삼겹살 어이야 짚을 삼겹살도 기가 막히거든요 또아 에이 아으